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주 대박 쳤던 골드 거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골드죠? 어, 금이죠? XAU, USD. 어, 한 포지션은 1라스로 진행이 됐고요 다른 포지션은 2라스로 진행, 어, 진행이 되어서 총 3라스, 어, 저희가 거래를, 3스 거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필 정도 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보니까 어, 1871, 그렇죠? 수익이 1871불, 1랏은 그 다음에 두 번째 1랏, 어, 거래한 것은 제가 3662불로 총 5410불, 그리고 60전을 어, 저희가 수익을 내었습니다. 차트로 살짝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네 골드 4시간 차트입니다. 자, 골드 어, 바이 포지션, 첫 번째 바이 포지션 1랏,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 포지션 2랏,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제가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이제 매수를 하여서 약 200핍 정도 네, 여기서 저희가 거, 거래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 거래가 정말 좋았습니다. 3락가지고 200핍을 바로 금에서 저희가 챙기면서 약 5천불 넘는 그죠 500만 원이 그냥 넘는 예, 수익을 금포, 어, 금에서 저희가 챙겼습니다. 조금 어,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한번 트레이딩 에서 살펴볼게요. 네 골드 데일리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터치가 세번째 트렌드라인 터치 그리고 1290레벨 아주 중요한 서포트죠 1290레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저희가 올라간다고 가격이 올라갈거라고 어 며칠 전부터 아 어, 저번주부터죠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루 이틀 그죠 1 2 3 4 5 6 6일동안 6일동안 거의 박스권 비슷한 편들이 어, 몸통이 상당히 작죠? 그렇죠 위기 양, 어, 양쪽으로 양 계속 나와있고 몸통이 상, 상당히 작은 것을 보아서 박스권이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고 거의 일주일 동안 박스권이 유지가 되었는데 보시면은 어, 2 0 0 p 까지 레지센스까지 완벽하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서 어, 어느정도 풀백을 보이면서 이제 저, 저번주 마켓이 닫힌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어디서 왜 매수를 했느냐 계속해서 1,290 서포트 레벨이 유지가 되고 트렌드라인 세 번째 터치가 왔어. 그렇죠? 서포트 레벨에서 트렌드라인 세 번째 터치가 나온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가격이 어, 움직일, 움직일 수 있다고 이제 예상되는 방향은 뻔하죠? 여기죠, 그렇죠? 우리가 서포트가 유지가 되는 한 계속해서 매수 셋업을 봐주, 어, 이제 찾으면 되고 서포트가 무너지고 트렌드라인이 무너질 경우에는 화살표처럼. 이런식의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매도를 한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간단하죠 매, 매수를 하는거죠 서포트니까 그래서 어..저같이 가장 높은 가격 뭐, 셋, 뭐.. 셋째 날 넷째 날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닌 이제 오히려 가격이 내려왔을 때 가격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서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 어, 이제 200핑이 넘는 수익을 저희가 어.. 챙긴거죠 그래서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이제 데일리 캔들을 보고, 어, 4시간 차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포지션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은 서포트 레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4시간 캔들에서는 지금 이 캔들이 서, 트렌드 라인 밑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캔들 보면은 다시, 다시 바로 트렌드 라인 위로 올라가서, 이제 캔들이 클로즈가 나오죠. 자, 여기서, 여기서만 엔트리를 잡아도, 네, 간단히 뭐, 180, 그죠 150p 최소. 최소 150피까지는 저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 조금 더 좋은 엔트를 챙겨서 약2 0 0이라는 아주 좋은, 예, 저번 주 아주 좋은 수익을 챙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데일리 캔들에서, 죠 데일리 차트에서 이제 데일리 캔들이 서포트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을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보고 유지가 됐으니까, 서포트에서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갈수 있는 방향은 뻔하다. 위로, 어, 위로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매수 세업을 찾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야, 200표의 수익을 챙겨. 지금 웹사이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어, 매주, 예, 매주 차트 분석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masterclassfxc.com 오시면은 차트 분석 있어요. 차트 분석 오시면은, 네, 매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골드, 파운드 호주, 호주 달러, 그리고 유로 달러, 달러엔, 유로엔. 파운드 달러, 유로 호주, 달러 킨에덴 달러까지 이제 아홉 개 페어를 저희가 어, 모두 어, 분석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방식대로 어,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강의실에 오셔서 네, 코스를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코스에 들어오시면은 배우실 수 있는 것들이 기초 포렉스부터 기술적 분석 보조 지표 거래 관리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멘탈 관리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립니다.